오, 근데 이 라마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닌가? 어쨌든 선물 감사 고맙네. 선물 고맙네. 어느 분이 선물을 이 라마를 데리고 왔는가? 어느 분이신가? 누구신가? 누구였죠? 예? 예? 음. 음. 그렇구먼. 아, 예? <웃음> 예, 예? 저기요. 왜 본인인 걸왜 모르시죠? 예? 저기요. 예? 저기요. 완전 좋아요. 굿굿. 굿굿 굿, 좋습니다. 굿굿. 굿. 저기요. <웃음> 선생님들 저기요. 선생님들. 이제 옮기셔야 됩니다. 옮기셔야됩니다! 이리오세요! 옮기셔야됩니다 여기서는 공중에 서주세요 여기 고양이 얼굴이랑 냥을 가리지 않는 곳에 서시고 폭죽을 터트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냥얼굴 위에나 옆에나 아 저기요 가리시지 마시고라니까 이게 어두운 배경에 쓰셔야 그래야 캐릭터가 보여요 저기요 다들 고 가운데 서시지 마시고요 네? <웃음>